귀를 녹이는 국보급 미성을 가진 오늘의 스페셜 요원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웃음> 저도 너튜브로 개인 너튜브 채널로 먹방을 하고 있어요. 용가리 네. 용갈이 씨라고. 용가리? 네. 언저 어,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1년 정도. 제가 이제 그 유튜브 하면서 네. 얻은 별명인데 네. 쩝쩝박사라고. 그러니까. 아 네. 왜, 쩝쩝박사. 왜? 뭐맛 표현이라든가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지식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네. 좀 많다고 하셔 가지고. 네. 음. 웃는 금냉한 게 가장 최상품인 거예요. 생물들은 이 수조 안에 있다 보면은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기 그냥 다리를 스스로 자르기도 하고 멘치카츠라는 걸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멘치카츠 이렇게 소고기 같은 거다른 소고기를 우리 동그랑땡처럼 이렇게 뭉쳐갖고 튀겨낸 걸 이렇게 멘치카츠라고 하는데 제가 막 대식가는 아니지만 정말 맛있게 먹는 건 자신 있거든요. 짤짜박스다 어. 네. 네. 네. 이름답게. 네. 네. 쩝쩝거리면서 네? 아주 네. 맛 표현도 좀 많이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영주 씨 오늘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올클리어가 네. 가능할까 싶어요 진짜 네. 영주 씨 네. 1번에서 10번까지 중에 몇 번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아, 저는 그 최소한 제 원래 정량의 두 배는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까지? 아니면 2번? 2번까지 무리를 <웃음> 하지마 네, 2번 어, 많이 먹는다 내네 될수 있거든. 네. 준비. 파이팅, 파이팅! 출발. 출발! 출발! 자, 가추동 매운 가추동 규동, 에비동에서 덮밥 총4개 먼저 주문했습니다. 나왔는데 어, 나왔어? 벌써 나왔어? 어, 진짜 미쳤다. 규동. 규동, 규동, 어느 세요와 아, 와. 아, 아, 맛있겠다. 와, 일단 나온 거 보고. 저희 규동 현재 나왔습니다. 어, 맛있겠네. 어, 금방 나오네. 가츠동. 가추동 여기저기 가추동. 저기. 어, 가추동생 어, 맛있겠다. 이거 생각. 예비동. 아네네 아무렇게나 주시면 돼요. 돼요. 오 새우튀기죠. 어? 야 어떻게 잡지? 네 명이 온줄 아시나요? 근데 이거 금방 먹겼는데? 계란부터 이렇게. 오 아, 맛있겠다. 음아 대박! 비벼줘 어우 맛있겠다. 이거 진짜 노른자를 맛있어. 노른자를 탁트리트해 가지고 석유계하고 막 슥슥 비벼가지고 용주 씨가 먹는 법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짭짭바다또 설명해요. 설명해요. 진짜 부드러워 보이고 이 지금 딱그 노른자가 네? 완전히 지금 이 소스에 완전 배어 가지고 싹 녹아들어서 그릇... 다 먹고 싶다 이거. 는 그냥 완전히 그냥 3위일체네3위일체 노른자와. 아.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와. 고기 진짜 야들야들해 음 진짜 야들야들해 어, 고기 진짜 야들야들하고 단짠단짠 한국에 불고기가 있다면 <웃음> 일본에는 기복이다 어 진짜. 나도 이거 조금만 먹어봤어 봐야 그럼요 그럼요 와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맛있어 찍을 수 없네 그냥 먹어 아니 진짜 아니 고기 부위 자체가 응 조금 이렇게 찔길 수도 있는데 어, 딱그안 음. 찔긴 분이 그리고 엄청 얇게 저이 소고기 자체를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그냥 입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음. 약간, 약간, 음. 약간 차돌박이 같은 느낌이야. 어, 그 고기 진짜. 자체가. 야들야들. 음. 아 이거 그냥 그냥. 어, 맛있겠다. 뷰동이는 음. 이거 시치미를 뿌려주면 안 돼요. 시치미. 뷰동 다 먹고 시치미 떼지 말라고. 죄송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 시치미 가루가 아, 이름이 아주 아주 잘비워졌어보시 이거 한모한모 <웃음> 너무 맛있다 시치미 가루. 응. 같이 먹으면 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계란이랑 어우러져서 엄청 촉촉할 것 같아요. 음~~, 음 깍동이 돈까스가 진짜 도톰한데 이거 이렇게 버섯이 있어 버섯이 있으니까 더 씹는 맛이 너무 좋고 음. 양념이 너무 잘 됐다. 한 입. 오! 음. 아니 영주 씨도 느끼면서 먹는 스타일이네. 음미하시는 미식가 거구나. 스타일이야. 어, 어때요 매운 거는? 과하게 맵지 않고 딱 좋게 딱적당한 칼칼한 음 느낌? 살짝 정수리에서 약간 땀이 사, 송글송글 올라오는 어 정도 아 매운 거못 먹는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맛 나도 지금 맵찔인데 진짜 내가 먹을 정도면 누구나 음 웬만하면 겉밥에 계란이 가추류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치. 엄청 아주 그냥 오버쿡도 아니고 덜인 것도 아니고 진짜 딱 적당한 그걸로 응. 계란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먹을 때 응, 너무너무 부드럽게 들어가네. 아 저렇게 설명해주니까 너무 좋겠다. 응. 새우, 그냥 완전히 그냥 새우 엄청 커. 이만큼. 아 머리까지 다 튀겼네요. 와, 같이 먹는가 봐. 크네요, 되게. 네. 에이, 진짜 실하다 새우가. 음. 아 실하다. 아니 지금 소양이 새우 튀김을 한 입으로 끝냈죠? 음. 덮밥 위에는 튀김이 살짝 좀 이렇게 녹져야 되는 게 알지? 약간 녹져야 되는 게 맛있는 거 알지? 그리고 살이 굉장히 도톰해. 네 가지 덮밥은 클리어. 사장님 메뉴판 하나만 더 주세요. 어또 주문하네요. 아, 아까처럼 또 속는 거 아닌가? <웃음> 그중간에 어. 드시다가 또 메뉴판 또 달라고. 저희도 진짜 한한먹먹는거잘 <웃음> 먹거든요. 어, <웃음> 놀눈키지 마세요. 우리 또 그런 다 해보자. 해보자. <웃음> <웃음> <웃음> 해보자. 챌린지. 응. 사장님 네. 저희도 한번 시도해 볼래요 아니, 아니, 괜찮아 아 근데 피가이 드실 수 있습니까? 재밌을 할수것 같아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챌린지, 챌린지 아니, 저희... 저희 그러면 안 먹은 치킨 가츠동 가라하게동, 마루기동 부타쇼 가야키 정식, 돈가스 정식, 도리노 가라하게 정식 이렇게 아, 괜히 얘기했나보다 <웃음> 주세요, 주세요 아 재밌을 것 같아서요 먹다가 안되 저희 왜? 음식도 버리면 안 되니까 네, 네. 회장님, 할게요 네. 네. 네. 할한 개. 이상한데 이거. 한번 내장. 네. 자 현재 스크래..... 나머지 덮밥 메뉴 6개 모두 시켜서 총 주문 1 0개다 했습니다. 주문 다 했죠. 네네. 와. 우와... 너무너무 맛있. 학생이세요, 이들? 진짜 아니에요? 저희 여기 그 학생들 조교예요. 아, 외대. 외대 아, 네, 아, 덮밥가라고요. 네. 농담이야, 농담. 이상한데. 사장님 만들어 주세요. 성공. 가락게동이라고 치킨 가락의. 치킨 튀김입니다. 아 치킨, 치킨 가락 이게 토리노 가락게 정식 아 나왔습니다. 비주얼 너무 이쁘다. 아 많이 맛있게 떴네요. 어 반말리. 한 큰술 달아요. 토리, 토리. 음 역시 반말리다. 음? 입에서 사라져. 진짜? 근데 용준 씨는 진짜 맛있게 먹네. 응. 아주 적게 맛있게 먹네 <웃음> 가라하게 진짜 맛있다, 그러 아, 음음또 올려가지고 먹어보세요 이에서 음음 사라져 진짜? 진짜 아, 잘... 어, 너무 맛있어? 너무 <웃음> 맛있다 치킨 갓치동이요 치킨 갓치동 나왔습니다 아, 치킨 갓치동 부타쇼가야키 정식 나왔네요 네. 부타쇼가야키 부타기동? 부타기동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음. 음. 고기 먹어 봐. 고기. 고타가 이제 아, 일본말로 돼지, 돼지. 아 돼지. 아 아, 이게 좀 약간 불백 느낌 날것 같은데? 아, <웃음> 돼지불매 느낌 어, 나. 이거. 살짝.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거든? 부타. 부타 음. 마지막 부타. 밥도둑이네. 음. 밥도둑이야. 밥도둑이야. 진짜. 이거 밥이랑 무조건 먹어야 돼. 음. 음. 양배추랑 먹어. 이게 단짠단짠이다 보니까 먹으면 은 먹을수록 고소하면서도 입안에 풍미가 가득 돌것 같은 와. 느낌이에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는이다그러면 양배추도 진짜 얇게 진짜 그냥 우리가 씹을 때 이질감 없게 음. 왜 치킨집에서 먹는 그런 두껍게 써는 그 양배추 느낌과는 다르게 돈가스나 에 이런 일본 음식에 들어간 양배추는 이렇게 썰어야 진짜 맞아 맞아 쑤다 지금 숟가락 위에 한 가을 올렸어요 이만큼 올렸어 음 내가 아까 가추덩 먹었는데 음. 이건 치킨 가추덩인데 또 조금 다른데 음. 가슴살인데 되게 엄청 부드러워 돈가스 아, 감사합니다 돈가스 정식 나왔습니다 이야 돈가스 하나 아, 돈가스 맛있겠다 여기 튀김 진짜 잘하셔요 맛있어? 진짜 잘하셔요 돈가스응 두툼한 것봐 아, 음. 특히 돈가스를잘 튀긴다는 거는 보통 원래 이게 소스가 촉촉해지면 돈가스의 껍질과 안에 이게 분리가 많이 되거든요 음. 분리가 돼서 이게 먹었다가 껍데기만 벗겨지고 맞아. 속살만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튀길 때 온도인데 그걸 잘 맞추시는 거예 아 그러니까 지금 소스가 다배어들고다 촉촉해졌는데도 지금 한 번도 베껴지지 않고 그대로 잘라 아 그러네 소스를 부었는데도 그래 이렇게 바삭바삭하구나 나설 데가 없네 네, 여기다 주세요 맛있는 거 진짜 다 들어가 있어 모듬, 모듬 모듬? 이거 아 저거는 모듬동이 나왔네, 모듬동 아, 이게 응, 돈가스, 닭튀김, 새우튀김 맞아요. 음. 와다 들어갈까? 와 깔끔 음 이정도면 약간 VIP동으로 이름 바꿔도 될것 같은데 오 VIP동?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조합이 너무 좋다 옆에서 해산물 향그나고 고기 향나고 치킨 그 특유의 아그 바삭바삭하고 아 감칠맛 나는 치킨 맛 있잖아 당맛 아 당맛 응. 몇 퍼? 거의 120% 정도 된것 같은데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설마요 진짜? 진짜 <웃음> 밥이 어떻게 이렇게 잘 지으셨냐 엄청 푸짐해 음 아, 음 야채도 잘먹어주 아, 이것도 끝났다, 매우 매우 이제 또.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나이모듬돈이 너무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자, 빠릅니다 와, 너무 빨라 오늘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전 메뉴 클리어 <웃음> 되게 든든하다 진짜 든든하고 와 진짜 멋있다